신동국 화이팅! 들으세요? 화이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원도민 여러분 해군 해병대 OCS국 동제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을 비롯한 자유의국 시민 여러분 언제나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오늘은 대통령 문재인이 며칠 전뉴욕탄임조 기자회견에서 실패했다 페이드 실패했다고 자율한 북한 비핵화 사기쇼의 정점인 4.27 반본전선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기면서세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말시제가된 거대한 거짓폐어 사기쇼의 쓸쓸한 종말을 보면서 문재인 위선 반역정권의미채만 최후를 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가 적을 편들고 적과 합세하는 대통령이 동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안 됩니다. 북한 정권의부분 온갖 모욕과 도발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출생의 죄기에도 침묵하면서 춘천 홍천 지역에 인천보다 1 0배 이상 큰 규모의 대규모 차이나 타오를 건설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중공이 좋아할 만한 일만 골라 사는 문재인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곳은 6.25 남침전쟁 당시 중공군 3차 공체를 막아낸 전장이었습니다 중공군의 공시에 맞서 국군과 유엔군이 피로소 지키는 성전지에 소위 한중문화타운이라는 이름하에 대기로청원화타운을 건설하여 당시 전사한 중공군을 위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습니까 여러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6만 명을 넘어섰는데도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과의 연결고리로 강원도에 이런 황당한 제안을 한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신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말대로 6.25 전쟁에 참전한 중공군들이 안쓰스러운 영혼으로 잘 위로해야 할 대상입니까 하천의 8호는 국군과 유엔군이 2만 명이 넘는 중공군을 대면한 역사적 전투현장입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전투에서 희생된 국군 장벽을 기리며 호수 이름을 오라이키를 쳐붙였다는 뜻의 8호로 명명한 사실이 격전의 현장을 경량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강원도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을 추진하는 최문순강원도시사는대답하기 바랍니다. 유교 전쟁에 개발하여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붙이는 중공군이 안쓰럽습니까? 그래서 유야합니까 당신은 당신에겐 중공오락회와 싸우다 전산 국군 장비는. 없습니까? 200, 무려 230만 명이 넘는 중국군을 참전시켜 국토를 유린하고 국민을 살육해한 모택동을 존경하고 취해 중국 모호의 치해 중국 공산당 창단 백주원을 축하하고 중국 비 맞추느라 사우더 추가 했지 미국의 미사일 체에 그라 미국 주도의 대중국 공세망인 허더 집단 안보 체제 참여를 거부하고도 중국이 모르니 초청받은 적 없다. 이런 거짓말을 한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운명이란 자서전에서 자유 월남이 공산, 공산화되는 공산 것을 보고 희해를 느꼈다고 하여 공산주의자로 의심받기 시작하더니 북한군의 침략에 대비한 한미연합훈련까지 북한 정권에 물어보겠다고 하고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무장공기와 국가전북 활동을 했던 지하조직 통일행병당의 신정모과 같은 단체들을 종기하고 최근 청와대 방역기약관으로 발탁한 김어랑과 같은 그 후손들까지 중요하고도 보자라 민족의 원흥이자유5 정범이며 반민도 범죄자로 유엔이 공식 개별안을 채택한 김일성의 해고로까지 국내에 판매되어도 못 고치한 문재인이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까지 지짜 했습니까?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자유통일을 목줄에 둔 상황에 갑자기 나타난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맞서 싸우다. 우리 희생된 우리 국군과 유엔군 휴전선에 인접한 지역에 차이나 탕운이 건설되면 북한 특수군이나 중공 게릴라군이 빙소 민간인으로 위장해 있다가 전쟁 전 구박을 교란하고 전시에 전방의 국군을 고위 공격할 수도 있는 사실을 못 가야겠습니까 6.25 전쟁시 북한군보다 더 국군과 유엔군의 막 대한 피해를 준 중공군이 강원도 차이나타운을 교도부로 삼아 전방에 집중된 국군을 북한군과 함께 고해 에 섬멸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절하십니까 중국 공산단 정권과 북한 노동당 정권은 자유대한민국과 공존할 수 없는 우리의 공격입니다. 다리가 중국이란 말 공동에 딱딱 달라붙어가면 말대를 갈수 있다. 성추행 사건을 저질러 자살한 자파의 거두 박원순이 한 말인데 극히 사대적이고 굴종적인 사고에 젖은 직관 자파 세력에 의해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에게 내팽개쳐도 참아야 합니까 여러분? 시급히 착각의 착각과 몽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세계 1 0위권에북국강병을 이룬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힘을 합쳐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아쉽다. 북한을 중국의 동북 사성으로 만들려는 중국 공산당의 흉계를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쉽다. 사업시행자인 코오로브리어제 강원도청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사업철회 사업철회 여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사업발주처인 강원도가 사업백지화를 공식화하지 않 공식화하지 않은, 공식화하지 않은 충천, 충천 지역 차이나타운이 건설되면 중공의 죽어될 것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완전한 사업 전면체를 촉구하면서 제가 고를 선창하겠습니다. 기를 모아 힘차게 함께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6.25 전쟁 희생 국군과 유엔군 장벽을 모욕하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예속시켜 중국의 동북 사성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주구가될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계획을 완전히 철리하라철리하라철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대중 굴종정책을 폐기하여 대중국 봉치망에 동참하고 한미동맹과 자유민주 국가들과의 전방위적 안보 힘적을 강하라! 강하라! 강하라! 강하라! 강하라! 조국 안보의 버팀목 자랑스러운 강원도 만세! 위대한 국군 만세!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들썩! 혔소!